아호 마반 야바라 하미 입춘 3제 소멸기도가 끝나니까 법당도 좀 썰렁한 것 같아요 아니면 코로나19 방역에 충실하느라고 그런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중생의 마음은 이려여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은 수행자의 마음 기도하는 마음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3제 기도를 우리가 그잘 맞췄는데 삼재 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삼재는 수재, 풍재, 화재, 수풍화, 수화풍 이렇게 이제 삼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는 여러 경전에 나와 있듯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성주개공 생주위멸을 한다. 아 성주개공을 할때괴 무너지는데 있어서 수재. 품제, 화제 이것으로 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무너진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삶에도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무너지는 때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삼재기도의큰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돌이켜보면 은 어, 우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때가 있는 것인데 이 무너지는 때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정말 어, 말세 말법,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종말이라고 그러고, 흔히 얘기할 때는 말세 세상이 망하는 그 끝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말법, 어떻게 다를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 확연히, 완전히, 생판으로, 그렇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과 불교에서 말하는 그 말법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다르다라고 어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뭐 이렇게 말세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할 때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지금 에, 위기다 기후 재앙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마 작년 한해 제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음, 내용도 아마 기후재앙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도 그럴 것이 뭐 음~ 되면 그 물로 여러분들이 그잘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참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그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요. 물이 한번 오면은 어, 매신 많이 죽어요. 그리고 그 방글라데시는 지대가 낮아요. 되면 그뭐 바닷물 수면과 그래서 음, 그리고 물 조금 이렇게 땅을 조금만 받더라도 이제 물이 막 넘쳐나요. 그러니까 뭘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물에 대한 네 예, 그러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제 곡창지대 뭐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예, 어찌 됐든지간에 그렇게 음그 어떤 물로 인한 그 재앙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구 곳곳에서 그러한 증후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 비교적 좀틀 합니다만은. 를테면 작년에 아, 한 해, 뭐 한달 내내 장마가 이루어졌는데, 뭐한달 내내 비가 오는 경우는 아주 드문 예죠. 이런 것들. 또올 겨울이 상대적으로 유달리 따뜻한 겨울이었다라고 기온으로 보면, 수치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기후재앙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돌이켜 보면은 물로 인한 재앙. 그러면 한쪽에서 마녀, 한쪽에서는 아주 이제 또어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겠죠.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딸레스가 얘기하기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근원이 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다. 또 지구가 이제 망할 때가 되니까 뭐 달나라에 가자, 뭐 화성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이 에 이렇게 다른 별나라에 가 가지고 살수 있는 큰 거를 찾을 때 물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물로 인한 재앙이 크다, 큰아내였다 그리고 어 말법 말아 말세에는 그렇게. 음, 물로 인한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은 뭐, 곳곳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뭐, 부자 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호주 같은 데는 1년에 6개월이, 에, 나라가 그냥 계속 불이 나가지고, 1년에 6개월이 불이 나서 계속 타고, 구도가 탔어요. 그러니까 뭐, 그 1차적 화살이라면 또 2차, 3차의 화살이 있잖아요. 불이 나면은 거기에서, 예, 이때면 연기가 나고, 그러면은 또 하늘을 덮고, 또 곡식에 피해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차3 차의 그런 피해가 있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불, 바람에 의해서 소위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한 징후를 통해 새 기후 재앙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을 에 바라보는 그 학자들은 지구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불과 한 3년에서 어 길게 잡아야 한에 10년 이렇게 에 그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에 지속적으로 살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살수 있으려면은 3년에서 5년 동안에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어서 어 화석 에너지에서 환경 에너지, 그린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바이든이든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든 뭐 유럽은 더 적극적이고요. 그래서 화석 에너지에서 원자력 에너지에서 그린 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돈도 많이 들어갈 때왜 하냐?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3년에서 길게 잡아 10년이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이제, 어, 발 빠른 사람은, 어, 그런, 그린 에너지에 뭐, 투자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고 하는데, 나는 그런 주식이 어디 붙어 있는지를 알아야 뭐, 투자를 하든지, 과부 땡볕을 얻어서라도 뭐, 하든지 할 텐데,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뭐, 망고에 우리 저런 부자가 없어. 어. 어쨌든, 그런데. <웃음> 그런데. <웃음> 사실이에요. 전 세계가 왜 그러냐. 지구위기 기후환경 때문에 그렇다. 소위 말세적 지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이러스만 하더라도 삼재팔란의 판란이 바이러스인데 이 코로나가 소멸되면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 여러 측면에서 지구의 사는 생명들이 대롭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을 또 이제 잘, 찬스를 잘 잡아가지고 종말이니뭐니 해가지고 그냥 어 이제 종말이다가 어떠다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나눠지는 것이다 그냥 그래서 갖다 바쳐라 재물은 다 소용이 없다. 받쳐라. 근데 따지고 보면 세속에 재물이 소용없으면 교회도 재물이 소용없어야 되고 목사도 재물이 소용없어야 되는데 교회나 목사는 정말이어도 재물이 필요하고 신자들만 재물이 소용없으니까 갖다 받치라고.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쓰레기라는 것을 교회에다 받치거나 목사한테 받치면 안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필요 있는 쪽에 받쳐야 된다. 뭐 우리 같은 절에 같은 데다가. 십일조 유모니 다 우리 같은 데다 바치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 절에는 안 바치고 쓰레기를 필요 없는 쓰레기를 왜 목사한테 바치냐고. 근데 목사는 또왜 쓰레기를 왜 자기한테 바치라고 얘기를 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이제 모순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거기 에현옥되어서 구원받을 날이 왔다고 거기 현옥대에서 이제 에, 코로나 상황에도 뭐 일테면은. 그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징후이니까 교회에 충실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 교회 열심히 가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방역이 방해가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교회 전반에 그 드러난 현상이다. 말세를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교회 전반에 드러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말세를 불교는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소인지 그게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 직선적인 사고 방식의 시작과 끝, 그 끝은 불행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윤회를 얘기하고 성주개공을 얘기하고 무신무종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를 얘기한다면 시작 창조 끝 종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무시무종이야 왜냐하면 무시무종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본다면 만남이 시작이고 흩어짐이 끝인데 흩어짐이 있기 때문에 또 만남이 있다. 만남은 흩어짐을 약속하는 것이다. 흩어짐은 만남을 약속하는 것이다. 인연생, 인연멸. 그러니까 시작과 끝, 끝과 시작은 다른 양상이지 둘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불행으로 보지 않아요. 응? 아시겠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야. 예를 든다면은 하, 신랑이 미우니까 이마당에 이제 아쉬울 것도 없고 이제 발로 뻥 차고 그 이제 끝내자라고 했으면 자유부인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웃음> 네, 거짓말 아니고 그러란 얘기는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고, 그, 우리 보살이 아주 신랑이 이제 왼수였나봐요. 그러니까 참다 참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고, 어 그래가지고 헤어진다 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헤어져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약하니까 이 도장을 못 찍는 거야. 응? 이 남편이 아주 왜 남편 같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평생 왼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구제 못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과감히 헤어져라 울거 없다 새로운 세상이 다가왔다 신천지 울지 마라 응.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어서 헤어졌어요 우리 아주 내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 자주 와. 거의 자주가 아니고 그냥 부지런히 와요 근데 아몇 개월 지나니까 얼굴이 싹 피고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대. 진짜. 응. 그래요. 그래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 있으면 새로운 세상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정말 얘기하다가 갔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끝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위치가 끝은 없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불교는 말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도 우주도 성주 개공을 하니 공하면은 다시 생하니 어떤 세상이 열릴지 모르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어라. 그래서 이것을 미륵 부처님의 시대라 그래요. 미륵 부처님의 시대,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미륵 부처님의 시대가 열린다. 그러면 이 부처님이나 저 부처님이나 우리는 가피만 주면 장땡이니까. 좀 아쉬울 수는 있어도 서가모니무첨임시다가 가고 미루부처임시다가 가고 뭐, 아이 그거 믿고 살면 돼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 그래서 우리가 무시무종이야 이렇게 원을 보면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가를 모르듯이 이런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인연생 인연별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것은 나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인연이. 조건이 돼서 만들어지고 조건이 돼서 흩어지는 것이니 본래 없는 것이다 이, 이 접시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해능스님은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 그러니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어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러니 괴로움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종말만 생각하니까 괴로울 것이지 정말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은정말은그 시작이니까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라 하는 건 괴로울 것이 없다 이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어. 응. 그러니까 반자신경의 핵심은 고를 건넜다는 거아니요일체 고를 건넜다 어떻게 오온이 공함을 알고 그러니까 공했다는 라 것이 본래 접시가 없다는 라 얘기예요 인연생 인연별이라는 거야 아주 간단해 그거 이제 증명하는 것이 그 내용인 것이고 그래서 에, 우리는 말세를 얘기하지 않고 말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말다 나와요 말법이라는 것은 그럼 말법은 뭐냐 우리가 존재가 존재가 이렇게 망하는 것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중생 근기가 열악한 때가 있다 그때가 이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법이라는 것은 중생 근기가 열악하여서 불법을 의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중생이 말세를 조장한다 이것이 말법이에요. 그 말법 시대를 우리가 오타 각세 시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오타 각세는 첫째가 뭐예요? 겁탁, 중생 탁, 번뇌 탁, 그다음에 견탁, 명탁이에요. 그니까 겁탁은 시대가 시대 자체가 아주 혼란스럽고 혼탁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겁탁은 어, 시대 자체.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예측 불허하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혼란하고 어 그런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얘기는 돌이켜서 생각해고 부처님이 하나 틀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지구 역사에 축적된 에너지를 불과 한 200년 사이에 싹 써버리는 것이거든 그 안에 모든 풍요를 다 누리고 그러면서 그냥 캐세라 세라 그냥 몽땅 쓰고 몽땅 죽이고 그냥 다 죽자라고 하는 심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겁탁이고, 그 겁나게 혼란스러워, 겁나게 혼탁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스님 말이 안 먹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다음 겁탁, 중생탁, 중생탁은 근기가 열악한 사람의 근기가 열악해 가지고 불법을 알려고 하지 않고 욕망. 감각적 욕망, 물질적 욕망 똑같은 얘기예요. 물질적 욕망 그냥 총막돈에환장해서 루이비통이 뭔지, 샤넬이 뭔지, 뭐 무슨 뭐 제규어가 뭔지, 막 그런 것만 환장하고 살아. 아이 제규어 타면 뭐 뭐요? 아니 대전을 가더라도 그냥 가기만 하면 되지. 뭔 좋은 차 타고 가면은 뭐뭐 뭐 얼마, 응, 뭐뭐 뭐 있어? 아니, 참나참난이를못 하겠대. 어떤, 어저께 내가 이제 어디를 갔다 왔는데, 에, 우리 절에 현공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신데, 현공 스님의 지도교수 스님이, 스님이 아니에요. 지도교수가 제가 자인데 박사과정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그 사람은 평생 소원이 재규어 타는 거래. 나 그래서, 그래서 내가 재규 알았어. 앞에 제기어 차가 있으니까 아이고 저거 우리 지도교수님이 평생 소원이 제기어 타고 그래서 내가 참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별 미음 치옷 니은 아니 불교를 하는 사람이 뭐가 그게, 그게 무슨 뭐가 대단하다고 제기어 타는 것이 평생 거이냐 아니 안 그래? 아 참나 기가 막혀가지고 나 우리 소원이 불법을 알고 깨닫고, 근심 걱정이 소멸되고, 어, 그, 부처님을 챙겨놔. 나 그런 걸 하면 내가 진짜 아마. 그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 허다못해 안심 인명을 얘기한다든가. 근데 무슨 재교 타, 재교 타면 안 죽어? 재교 타면 근심 걱정이 사라져? 더 생기지? 안 그려? 재교 도가글귀라도 해봐. 얼마나 화딱지나. 응? 재교 탄, 재교가 비싸대요. 재교 탄 사람이, 일테면은, 친구들한테 술, 술, 술 한잔 내라는데, 고 아예 못 낸다고, 그리 막, 응? 달달달달, 도, 도, 돈, 돈내 달달달 떨고 있으면은, 재교 탄, 요것도 못거하냐 안그려? 그만큼 써야지. 뭐 근식 걱정만 들지. 그러니까네. 내가 얘기가 딴 얘기로 하는데별 내가 미음 응? 치옷, 니은을 다 봤다니까,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참나 아이고 나 기가 막혀가지고, 아 똥차를 타든 뭔차를 타든 안전하게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저기요기 저기요. 보살들도 마찬가지, 핸드백고 샤넬 들으면 샤넬을 들으면 무슨 뭐 강부자가 김태희가 되나?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 그 아이고, 말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중생탁이라는 거예요. 중생이 근계에 열악해가지고 그런 것만 내세우고 그래봤자, 그래봤자. 이건희도 70대 초반에 쓰러지고 다 가더라고. 어그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그래 봤자 자식 놈은 손주 놈은 다봐야겠쩌 들어가지고 어다 그렇게 살고 다 그러더라고 그 시간 없어. 그래 봤자 어 이건희 아드님은 지금 큰 집에 가서 그냥 <웃음> 큰 집에 그냥 응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큰집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쉬고 있더라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중생이에요, 중생, 이 중생탁. 뭔 얘기냐면은, 어, 이렇게, 그 감각적인, 이게 이제 근기가 열악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중생탁이.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고 배우고, 어, 하는 게 아니고, 감각에만 쩌들어 살아가지고, 어,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중생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번뇌가 많은 거예요. 번뇌라는 것은 근심, 걱정, 뭐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남들은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떼돌어 벌었다는데 나는, 응? 응? 나는 무슨, 이게 뭐, 이게 뭔가. 그래서 주식을 한번 나도 좀 알아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하면은 뭐가 뭔가 몰라. 뭐, 뭔 소린지를 몰라. 주식 얘기가 뭔 소린지 뭐, 응? 들어도 몰라. 그러니까 본 내, 고민은 많아. 그냥 남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억, 수십억을 벌었다는데. 본데 고민이 많아. 그리고 또 옛날에는 일, 그냥,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어, 환경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지금은 한 60이 넘어도 탱탱 해가지고, 조명만, 조명발만 잘 받으면은 30대로고 그 60대가. 조명발만 잘 받으면. 그러니까네. 이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환경 속에 있으니까, 음, 멋있는 남자들을 보면 왠지 심장이 60이 넘으나 70이 넘으나 심장이 볼렁거리고. 그러니까 내 남편은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본데 잠을 못지려고 이리 엎어졌다가, 저리 엎어졌다가. 오늘 낮에 본 그, 응? 그, 응? 거기. 그 남자, 응? 응? 생각이 이제 저기 안디옥교의 사람이 그렇대. 응. 그렇게 이제, 그러니 본내가 말하죠. 돈 번이라고 번뇌가 많아지고, 식이 질투한이라고 번뇌가 많아지고, 또 그냥 어떤 애팬 내가 확 그냥 땡겨가지고 번뇌가 많아지고, 나도 땡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해야 되나, 저해야 되나, 응? 남들은 그냥 막, 몸매 관리를 위해서 약을, 약까지도 먹는다, 나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 번뇌가 많아져. 이게 번뇌 딱. 예, 그,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에, 과거에는 이런 번뇌가 없었어요. 말법이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은 우리가 부탄이니 제3세계나 남미만 보다 남미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남미 사람들한테 인사를 할때 어때 그러면 퍼펙트하다는 거야. 퍼펙트할 때뭐 있어. 맨날 나라가 그냥 시끄럽고 그냥 무슨 저기 인플레로 그냥 예, 휴지 하나가, 베네수엘라인가 휴지 하나 사는데, 트럭으로 돈을 갖다 줘야 돼. 거짓말 아니 검색해봐. 종이가 됐어요. 종이보다 못하게 됐어요. 돈이. 예,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데도, 남미 사람들 아무, 아무 때나, 아이고, 요즘 어때? 그러면, 아, 퍼펙트. 완벽하게. 좋아. 괜찮아. 이게 일상이래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이제 또 물어보잖아 한국 사람한테 아 당신은 어때 그러면 뭐별별별 별, 별 그냥 그래 우리는 그냥 썼어 뭐 그저 그래 그러면 뭔 일이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원래 과거의 시대에는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지 않았다라고 보면 돼요 말법 시대가 되니까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지는 번뇌가 많아지는 거야.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수면제 처방 우울증 조울증 강박장애 이런 것들이 전부 응? 전부 뭐냐면은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선생님 번뇌에 속하는 거죠 아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거든 전부 응.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혼란스럽고 중생 근기가 열악해지고 불법은 멀리하고 어? 감각적으로 살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고, 어, 그러면서 또 견탁, 견탁은 견해가 이제 혼탁스럽다라는 것인데, 지 견해만 옳다고 피튀게 싸우는 거야. 그지 견해만 옳다. 이게 뭐 기독교요. 천억 없이 무슨 뭐 얘기하더라도 코로나도 음모라는 둥, 응, 어? 무슨 뭐. 저기, 주사를 맞으면은, 얘 뭐, 뭡니까, 백신을 맞으면 이제 다 노예가 된다는 둥. 응? 다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정신 가지면은, 그런 데를 가겠냐고, 여기 오지. 아, 난 고민 많이 해요, 정말로. 뭐냐면, 이 시대가 정말, 아, 이게 말법 시대긴, 그, 런 맞구나. 왜냐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데, 저 집단은. 거기만 주구장창 가 오줌 말라고 해도 학착같이가 그런데 여기는 오라고 해도 안와 얼마나 이상해 이게 이 말법 시대란 말이에요 이 말법 시대 여러분들은 불법을, 불법을 접했다는 건참 희유한 거예요 이건 경전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희유한 것이다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다 다생에 닦은 복이 있다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견탁이거든요. 견탁, 견해가, 아, 혼탁하다. 또 이제, 에, 보세요. 전부 견해의 문제야. 음, 예를 들면, 남북한의 문제도 견해의 문제고, 여야의 문제도 견해의 문제고, 맨날 싸우잖아요. 종교의 문제도 견해의 문제고. 그러니까 이, 에, 견탁의 시대, 견해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을 말법이라 그런다. 말법은 견해가 혼란스럽고 견해가 혼란스러우니까 극단적 견해에서 피티게치고들끼리 싸우다가 찢지들고 난리를 치면서 어, 이, 이, 그, 에, 말세를 조장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명이 짧아지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인데 명이 짧다는 건 곳곳에 이제 뭐 바이러스니 뭐니 뭐그삼지니뭐 그뭐 이런 것으로 해서 명이 이제 에, 그 예상치 못한 재앙으로 명이 짧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뭐 이거 딴 얘긴데, 내가 엊그저께 또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뭔 전화냐 하면 스님이 좀 바쁘시겠지만 좀 상담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또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외모에 반하면 또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럼 뭔얘긴지그 친구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대 그럼 스님을 좀 만나고 스님께 좋은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그냥 전화로 말씀, 저기 통화하자고 해가지고 전화로 통화해서 그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간단해요 저, 저, 저 어머님이 20대 23살에 어머님이 갑자기 어제 웃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그러고, 뭔, 저기, 뭐야, 갑자기 심장인가 뭔가로. 그리고 또 자기 남편이 또그 뒤로 3년 뒤에 또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고, 그냥 예상치 못하게. 그리고 이제 몇년 우울하게 살다가 괜찮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하고 살기 시작하면서 또 뭐냐면 시아버지가 동시에 암에 걸려 자기가 이제 수발을 다 하게 되고, 돈을 목당쓰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되면 애가 생겼는데, 애가 또 이제 또 장애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괴롭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뭐이 얘기 제얘기이지해 줬습니다. 만은 어찌 됐든지 간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 속에서 우리가 명을 재촉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걸 오타 악세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행은요. 누구한테 정해져 가지고 꼭그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래.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음 언제 싹 틀지 모르는 그러한 어, 업에 대한 과보 이런 것들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야 돼요 어, 뭐 어떻게 노력하면 되는 나는 정말 내가 100% 자신하는데 부처님이 열심히 믿고 따르면 돼요 어,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에요 실제로 그래요 물질이라는 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유식 유심이고 양자 물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전부 어, 물질의 근본 단위를 보면 마음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라 하는 거 아주 그것은 이해 과학으로 이해가 어렵다 그런데 분명하게 마음작용이 물질의 현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열심히 믿고 그러면 이제 말세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말세가 아니고 말세를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말법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멀리함으로써 재앙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누가? 중생이. 무지에 의해서.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핵심은 이 말법 시대의 불법을 알고 전하고 하는 것이 최고의 공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법 시대의 부처님을 한절이 찾는 가운데 재앙은 소멸되고 재앙은 소멸되고 모든 원은 성취되고 나뿐만 아니고 내 가족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재앙은 소멸되고 복은 성취될 것이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언제나 어디서나 부처님 믿는 그 마음 부처님을 그냥 꽉 굳혀지고 부여잡고 그냥 꽉 그냥 꽉불고안 놔야 돼 그냥 그리고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응? 이렇게 해야 되고 자식한테도 남편한테도 응, 남편한테도 술 먹어도 괜찮으니까 술 먹을 때도 지장보살 지장보살 <웃음> <웃음> <응? 웃음> 자식한테도 응, 용돈 조금 줘도 뭐라고안할 테니까 지장보살 지